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변이형 혈식증 환자가 쓰러진 경우 부검은 미실행되었다면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 591578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이 평소 앓고 있었던 변이형 혈식증을 지적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강 기재 인정사실과 원고 A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사망 이전에 변이형 혈식증 진단을 받았고 m 병원 심장혈관 뇌과의사 N은 망인이 뇌진탕 및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에 관하여 뇌관련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확히 알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L 병원 순환기 내과 의사 우 역시 같은 취지의 질문에 관하여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출혈에 의한 사망은 급사가 아니고 상당 시간 의식 불명 상태로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급사 돌연사의 대부분은 심장 질환에 있으며 변이형 협심증의 급성 활성기 3개월 내지 6개월경에 급성, 신경경색증 도련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 볼때 심장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입니다. 사체 검안서에는 심폐정지의 원인이 뇌진탕 및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 것일 뿐입니다. 사체 검안서를 작성한 케인은 망인의 보호자 또는 동료들이 환자분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되어 뇌진탕 및 뇌출혈, 의증으로 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 대한 브레인 CT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부검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불리익은 수익자가 감하해야 합니다. 망인의 사망사고가 산재법상에서 정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험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바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맞습니다.